안녕하세요. 놀면서 배우는 놀배의 놀이 세상입니다. 오늘은 4월 1일부터 정부가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해상용 내비게이션 2차 보급 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80만원까지 지원하는 기회를 놓치면 점차 지원이 줄어들면서 지원 사업의 종료 후에는 300만원 상당의 국가 장비를 사야되는 경우가 발생하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지원 사업에 참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해상용 내비게이션은 기존의 선박에 설치되어 있던 GPS 플로터를 더욱 편리하고 기능을 강화한 내비게이션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간이전자에도에서 7시간 GPS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인 GPS 플로터와 어선 위치 발신 장치인 V-PASS 기능을 대체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같이 선박운항자에게 해상 교통 정보와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충돌과 좌초 등 위험 상황을 음성으로도 안내합니다. 특히 GPS 플로터는 해도 정보 등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갱신해 주어야 하는데 새로운 내비게이션은 전자 해도를 실시간 자동으로 그것도 무료로 갱신해 준다고 하네요. 또한 연안으로부터 약 40km 해역까지만 서비스되는 V패스와는 달리 최대 100km까지 선박 상호간 음성과 영상통신을 제공하며 비상시에는 육지의 센터와 통신을 지원하여 어업인들과 항해자들이 원활한 항행 안전에 큰 기여를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추진해온 해수부는 금년 1월 30일부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 건조되는 3톤 이상의 선박은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탑재가 의무화 되었고 단말기 탑재 의무가 없는 설령 25년 미만의 3톤 이상의 어선과 여객선, 유조선, 예인선 등 기존에 건조된 선박 약 15,500척에 대한 단말기 설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면 어서는 수협중앙회, 일반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구매를 신청하면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약 100만원만 부담하고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3차 보급사업부터는 보조금 지원 방식이 단말기 가격의 50%를 지원하는 정률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금이 150만원 정도로 적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말기 설치를 희망하는 분들은 이번 2차 보급 사업기간에 구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네요. 참고로 지난 1차 보급 결과 구매 현황을 알아보면 어선이 841척, 비어서는 317척, 총 1158척이 이미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5,950척의 선박에 해양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을 완료하고 이후 총 15,500척까지 단말기 보급 사업을 통해 구매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보급 사업 완료 후에는 어업인 전액 자부담으로 약 300만원하는 단말기를 구매하여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말기 구매를 희망하는 분들은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2차 보급사업 물량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구매 신청을 해서 더 많은 보조금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놀배의 놀이 세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민 여러분, 어려운 조업 여건에서도 항상 건강과 안전 운항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